네 안녕하세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에요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윈도우10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윈도우10이 계속해서 다른 이름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4월에 달 레드스톤2가 나왔습니다 그 레드스톤 2에서는 이제 더 다양한 기능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그림판 3D 프로그램인데요. 그림판으로 3D를 만들 수 있다? 어, 이거 좀 아주 신박하고 아주 좀 재미있는 기능이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창인데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윈도우 10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하려면 winvr을 -E 적으시면 윈도우 10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왼쪽 하단에 그림판이라고 적으면 그림판 3D가 생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열어볼게요 네 이것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페인트 3D라고 하는 그림판 3D입니다 오 뭔가 좀 느낌이 완전 파, 완벽하게 달라졌는데 이게 컴퓨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UI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왼쪽 상단에 메뉴 확장인데 뭐 이거는 평범하고요 이제 상단에 보니까 뭐 도구, 3D 개체, 스티커, 텍스트, 효과, 캔버스까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도구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거 보면 지금 다양한 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커, 붓붓시 펜, 유아 브러쉬, 수채화 뭐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마커 누르고 검정색 해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오, 오 어?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로 하는데도 이게 지금 굵기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하니까 더 얇았다가 굵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데 오! 느낌이 완전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붓글씨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야 마우스로 하는데 이게 꼭 진짜 어 펜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되네요 빠르게 하면 얇게 되고 천천히 하면 굵게 나온 형식입니다 오! 잠시만요 이런 걸로 함께 하게 되면 뭔가 좀느낌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걸로 색칠해가지고 뭔가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오! 야 이거 느낌 완전 좋습니다 오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색상을 칠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번째 3D 개체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3D로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일단 3D 모델 남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 뭐 검정색으로 느낌있게 나왔는데 잠시만요 오! 뭔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제 움직이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회전도 됩니다 이렇게 오! 자 그리고 이렇게 360도 회전도 되고요 이건 뭔가요? 어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어, 이거 눈을 누르니까 와 이게 보이신가요? 이게 좀 앞쪽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보이고 잠시만 이거 좀 뒤로 보내야 되겠어 자좀 뒤로 뒤로 가오 어, 됐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 느낌있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3D로 보기를 누르면 오 이렇게 층층이 나뉘게 되는군요 이렇게 확대도 되나요? 네 확대도 되네요 네 이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말고 강아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살짝 회전해서 우와 자 지금 이 강아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야 강아지가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3D 개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3D 개체는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원통형으로 표현이 되어있네요 자 겹치는 부분은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좀 겹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앞쪽으로 좀 땡기, 땡겨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3D로 그리기도 있는데 3D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일단 뭔가 좀 산같은 느낌을 하나 그려볼게요 산자 이렇게 오 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앞쪽이서 지금 맨 뒤로 가야 될것 같아. 뒤로 보내고 옷을 옷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깨를 좀 줄이고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앞쪽을. 앞.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오 잠시만요. 이것도 색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칠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옆에까지. 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되겠군요. 또와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있는 스티커로 한번 가볼게요 스티커로 가게 되면 오, 다양한 스티커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도형에다가 집어넣기만 우와 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입모양을 하나 넣어볼게요 사람, 사람에다가 사람 이렇게 입모양 넣어봤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뒤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에 이렇게 박힌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좀 무서운 좀 무섭게 되긴 했지만 강아지도 되나요? 강아지를 코 모양을 여기다가 박아볼게요 코를 자 이렇게 바꿔서 누른다 자 이렇게 봤더니 와 이런 식으로 3D를 표현해줄 수가 있나봐요 오 보이세, 야,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주면 뭐자 이렇게 해봤고 또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볼게요 텍스트는 3D로 해서 자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질상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도 효과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배경이 없는 이런 순수한 이런 3D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좀 간단하면서도 느낌있게 표현이 된것 같지 않나요? 옷 색깔도 칠하면서 내가 원하는 뭐 이런 3D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판 3D를 체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